네. 우리 it's that, it is that, it was that 이런 강조문이란말 들었을 거예요. 이 t 강조 네, 그, 그게 뭐 하는 건지 답한 번씩은 배웠을 건데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뭐 보, 또는 뭐 보사, 수식어까지 모두 네, 거기에서 동사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강조를 할수 있어요. 이때으로 oh.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과 대요 사이 여기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다가 써 대절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 뭐가 누가 뭐뭐한 건 바로 뭐다 또는 뭐뭐 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다 언제였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볼게요. 네, 이게 그냥 평범한 평소문이에요. 내 친구가 내 잃어버린 폰을 어디 도서관에서 발견했다. 이건데, 자, A를 강조하고 싶으면, 네, 여기다가, my friend를 집어넣으면 되죠. 대신에, 비동사는 시제에 맞춰서 과거이니까, 네, it was my friend that, 나머지는 다 써주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돼? 내 잃어버린 폰을 도서관에서 어제 발견한 사람은 바로 내 친구였다. 그 다음에, 동사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 B, 목적어를 강조를 하고 싶으면, 그대로. It was my lost phone that my friend found at the library yesterday. 그래서 내 친구가 어제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내 잃어버린 폰이었다. C를 강조하려면. It was at the library that my friend found my lost phone yesterday. 그래서 내가 어제 내 폰을 발견한 곳은 바로 도서관에서였다. D를 강조하려면, It was yesterday that my friend found my lost phone at the library. 내가 어제 도서관, 아니, 내가 발견한, 음, 도서관에서 내 폰을 발견했던 것은 바로 어제였다. 동사만 빼고 다 그렇게 강조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동사는 그럼 어떻게 강조하느냐? 간단해요. 동사는 do나 does나 did. 그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동사 강조할 수가 있어요. 네, 나머지 강조할 때 아까는 이제 추가 사항은 이 강조하는 말이 사람이면 who를 넣을 수도 있고 장소면 뭐 when 아니 where 시간이면 when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서처럼 보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구별 하나 네, it 비동사, 스슬다 빼고 나머지가 순수하게 한 문장이 꽉 차면 그거는 강조예요 근데 뭐가 모자란다 그러면 주어가 모자라거나 뭐가 모자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에, 이시, 가주어라든지 뭐 대시, 진주 이렇게 쓰였다거나 아니면 후, 후였다면 에, 그게 관계대명사였다거나 그런 문장이 될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음 이걸 한번 풀어보고 맞출게 문장을 볼게요 보면 it is 와 that 사이에 보면 바로 달리다 잖아요 바로 달리다를 놓고 나머지 조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다리 주어였었던 거야 다른 했으니까 동사부터 나오면 되죠 has a huge influence o n it. 큰 영향을 미친다죠 여기서 주어진 말을 보면 조수에가 더 타이지 그래서 이 t i 를다 빼면 예, 주어 동사에서 꽉찬 문장 한 문장이 됩니다 남는 게 없죠. 모자란 것도 없고, 그게 강조죠. 예, 그 설명했던 게 고대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를 한번 보고요. 여기 보세요. 이, 이렇게 돼야지. 예, 그러면 어, 가조진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형용사가 주로 왔을 때, 이거는 강조가 아닙니다. 보면은. 데디아가 진주하고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동사가 없어요. 예. 네, 지금 없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안 되죠. 이럴 땐 가져진 주와 확률이 아주 높죠. 네, 그 다음 여기 1, 2, 3번 또 하고 마칠게. 여기 문제 품 거를 보면서, 네. 이때 강조니까, 요, 과대 사이에 요 부분을 집어넣는다고 보면 되겠죠 예, 우리는 세계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다 다양한 신문을 읽음으로써 이런 건데 우리가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신문을 읽음으로써이다 바로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2번은 약간 까다로운데 자 요거를 강조하는 거지 그, 그 골동품 옷걸이 골동품 옷걸이를 내 생일 선물로 줬는데, 자, 이 d e a 관계대명사예요. d e a t 관계대명사는 얘거든요. 어, 그게 도와, 뭘 도와, 내가 이해하도록. 근데 이 death는 understand의 목적어, 목적절의 d e a 예요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골동품 옷걸이를 내게 생일 선물로 줬다. 이 평범, 평범한 문장인데, 바로 골동품 목걸이를 강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내게 상인 선물로 준 것은 바로 그 골동품 목걸이였잖아 그럴 때는, 이때 강조를, 예. 그가 내게 선물로 준 것은 대절로 빼야 돼요. 대 뒤로. 강조한 것은 엔티크 넥클리스인데, 이 관계사절이 얘하고 선행사가 됐으니, 뒤로 뺄순 없잖아요. 선행사와 관계사를. 강조 부분에서 대슬를 넘어설 순 없어. 이데스는 관계사의 대시고, 요데스는 여기에 접속사의 대시니까, 그대로 다 같이 붙여서, 예, 네, 해석을 하자면, 그가 내게 생일 선물로준 것은,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수록 도, 이해하도록 도와줬던 바로 골동품목걸이였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관계사가 딸린 것은 같이 넘겨라 네, 그 다음 이 3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 낫이 들어갔고, 여기 언틀절이 있는데, not u n 문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 not a until B, 이런, 이렇게 해서 언 n t 할 때까지는 a를 하지 않았다. 즉, 언 n 이 어떤 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그 내용, 그언 t 할 때까지는 a 하지 않았다. 즉, 언 n t 하고 난 후에야. 인터뷰어가 s p o k 하고 난 후에야? 어, 앞에 이걸 했다 이건데, 자 이때 나던틀을 강조한다고 해서 나던틀을 이때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나 이때 사이에 나던틀 절을다 until 넣어버려요. 그럼 나던틀 절을다 넣어버리면 이 뜻이 아니야. 예, 이 뜻이네요. 나던틀 절를다 until 넣어버리면 어떤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뭐지 t a t 그 다음에 until 붙어가죠 언틀절를 그대로 다 써야 돼. 그다음에 강조의 대세를 쓰고 나서 나머지를 써주는데 핵심은 야, 여기 날씨 넘어갔어. 그럼 뭐만 남았죠? 디자그 브이알라이즈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에 디자그 브이알라이즈를 따로 쓰는 게 아니지. 동사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과거형으로 맞춰줍니다. 부정문이 아니고 부정, 여기 날씨가 갔기 때문에 강조로. 그래서 해석은 인터뷰가 어그 인터뷰어가 나에게 말을 하고 나서야. 나, 내가 그그 그 일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부정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뷰 그 면접자가 면접관이 나한테 말을 할 때까지는 몰랐다는 거니까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realized 비로소 데디야를 알았다 내가 그 일을 어, 어, 음, 갖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was, not, until, that. 이 구문을 굉장히 아주 잘 해둬야 됩니다. not과 until을 붙여서 강조한 거예요. not until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not until, 절다 써주고, 나서 강조해, t 쓰고 나머지인데 중요한 건, not은 빼라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동사, 시제를 맞춰야 돼요. 이게 삼신 단수일 때 현재면은, he does not realize 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지? 여기가 he realizes 이렇게 되겠죠. 예, 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공부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해 둬야 돼. 언틸하고 나서야 그다음 했다. 그러니까 그게 a면 a고 b면 b인데 언틸 쪽을 먼저 하고 나서야 나머지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